웬일로 학교였어? 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딸이랑 집에 같이 가려고 짜잔 하고 왔지. 와, 엄마짱!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집에 가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도 너무 좋아. 가자. 응응. 응? 어? 응. 응? 저거 뭐야? 저건 병아리잖아.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병아리가 한 마리에 500원, 500원 와 엄청 귀엽다 나 어렸을 때만 학교 앞에서 팔고 안 파는 줄 알았는데 어, 엄마도 어렸을 때 병아리 샀어요? 응, 음, 엄마도 병아리를 사서 집에서 키운 적이 있었지 엄마 어렸을 땐 봄이 되면 학교 교문 앞에서 병아리 아저씨들이 와서 병아리를 5 0 0원에 팔곤 했어 그땐 아저씨들이 병아리를 염색해서 팔기도 했어. 지금은 동물학대라고 없어지긴 했지만 말이야. 아, 그래서 그 병아리들 어떻게 됐는데요? 글쎄, 집에 데리고 왔더니 밥도 안 먹고 상태가 안 좋아지더니 하루도 못 넘기고 꾸벅꾸벅 졸더니 죽었던 기억이 있네. 그래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어. 응. 음. 그렇구나 그럼 엄마 제가 이번에는 닭까지잘 키워볼게요 저 병아리 사주세요 그건 절대 안 되지 <웃음> 생명을 그렇게 쉽게 사면 안돼 그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니 아, 엄마 저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절대 안돼 엄마 엄마 아유, 빨리 와! 집에 왔으니까 손 씻고 발 씻어! 어, 병아리 때문에 아직도 삐졌나? 병아리 <웃음> <웃음> 키우고 싶다. 진짜 귀여웠는데! 내가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아왔다왔다 어, 아. <웃음> 어. 어. 유루 어디 다녀와? 어그그알편편편편편편편 아,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지낼 거야. 엄청 좋지? 음, 그나저나 같이 지내려면 이름은 있어야 할 텐데, 이름을 뭘로 지어주지? 양념치킨. 어, 그래. 양념치킨이 좋겠다. 어? 아, 우리 병아리는 그런 일은 많네. 그럼, 프라이드 치킨. 아, 무슨 소리야? 그럼, 겨촌치킨? 아까부터 뾰약 뿌약하고 오니까 비약이라고 해줘야겠다 아이 재미없어 오빠 병아리 키우는 거 비밀이니까 엄마한테 말하지마 알았어 근데 그럼 나중에 그 병아리 크면 한입 주는 거지? 그럼 양념 옷을 입힌 다음에 한입 배어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 콜라는 내가 살게 음. <웃음>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삐약이는 애완용 병아리라고! 에이 무슨 소리야! 닭은 먹으라고 키우는 거야! 하, 하 어이없어. 처쩜 어, 맛있지 머리, 삐약이? <웃음> <웃음> 아, 뭐야, 삐약이가 왜 이렇게 추워하지? 지금 그렇게 춥지 않은데... 여르르 나와서 밥 먹어 어? 어? 너 그거 학교 앞 병아리 아니야? 어, 엄마 제삐약이가 죽을 건가 봐요 너무 추워해요 아휴 귀엽고 병아리를 샀구나 삐약이가 지금 추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새끼 때는 하루종일 어미 닭이 품어줘야 하는데 어미가 없잖니 더 따뜻하게 해줘야 돼 유르르유르르 하하! <웃음> 에이, 내가 따뜻한 거 준비했어. 퍼플 끈는 가마솥이야. <웃음> 여기에 삐아기를 넣고 백숙을 해 먹는 거야. 치킨 싫다고 했지? 뭐래? <웃음> 꺼져! <웃음> 이렇게 하면 따뜻해야겠지? 됐다. 유르르너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저 진짜 잘 키울 수 있어요. 아휴. 그래, 병아리는 약하니까 네가 잘 돌봐줘야 된다. 불랑이죠 네, 아유, 엄마 눈그 좋으면서 나중에 병아리 무럭무럭 자라면 몸보신할 시꺼제가 뻔히 다고 있어요. 인삼 넣어서 삼계탕 푹꼬워 먹을 거죠. 에 아, 오빠, 샵도 멋스해. 우리 삐약기가 좋겠어. 아휴. 근데 유르르, 삐약이 밥은 줬니? 응. 음, 사실 병아리 살때 받은 병아리 사료를 줬는데 먹질 않아요 그래? 에이, 잠깐만 기다려 음! 음! 아 어, 삐약삐약! 응, 어, 음. 음, 엄마! 근데 병아리한테 물 삶은 계란을 주세요? 음, 나중에 곡식이나 사료를 소화하면서 먹을 때까지는 원래 병아리한테 계란 노른자 줄 때도 있어 아휴, 혼자 뭔가 잔인해요 병아리한테 병아리를 먹이는 것 같을까 하지만 이게 원래 병아리를 키울 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그래, 엄마도 쭈글쭈글 오겹살인데 오겹살을 잘 드시잖아 똑같은 이치인 거야 엄마 여기요 오 어. 어! 와 그렇구나 엄청 신기해요 그렇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비아가 엄마왔어 <웃음> 거기서 비비큐 황금 올리브 오늘은 어, 반드시 먹어 보이겠어 거기서 닭다리 비아 비아 다섯 개때뷔야 거기서 <웃음> 이런 거할 AK-47! 버 o o y o 야 YOO! YOO! YOO! YOO! YOO! YOO! YOO! 아주 통통한 삐약기가 됐구만 뿌듯해 뿌지피삐기가 부직... <웃음> 도대체 어딜 갔지? 어? 어? 이건 삐약기 또? <웃음> <웃음> 우 <퓨우. 웃음> 비비큐 보전치기 <웃음> 또 오래오래 후라이드 참처라 오빠 또 삐약이랑 정들었구나 얘들아 아빠 왔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치킨 사왔어 아빠 삐약이 듣겠어요 <놀람> 좀 들으면 어때 삐약아 네 나중에 미래 모습이야 넌 나중에 컸어 아주 멋진 치킨이 될거라고누나을 <웃음> <누날> 그만 쫘아 여보 응응 어 그런데 나중에 삐약이 크면 어떡하죠? 음, 음? 글쎄 크면은 엄청 커질 텐데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나? A few 으으으, <웃음> 탓 시끄러워 죽겠네. 음. 아유, 아침부터 열심히 아주 울어지는구나. 여보, 나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아야 비약이가 시끄럽긴 해요. 이제 치킨으로 만들죠. 음. 여보 아무래도 며칠내내 삐아기가 닭이 된 이후로 아침마다 울어요 아, 그래서 옆집에서 소음 문제로 건의가 들어온 거 있죠 그 그래? 음요로루 잠깐 일로 와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음, 이제 삐아기도 다큰거 같고 이제 여기에 살기에는 너무 시끄럽고 닭이 되었잖아 이제 시골로 보내는 건 어떨까? 시골로요? 그래 집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것보다 넓은 마당에 있는 시골로 가는 게 삐아기한테도 더 좋을 거야 음, 아빠 말이 맞아요 그렇게 해요 자 그럼 모두들 삐아기한테 작별 인사할까? 어? 삐아기 잘가 삐아가 잘 지내야 된다 시골에서도 이겨면 얘들아 밥 먹어 으흠 <웃음> 여보. 어, 어. 그런데, 왜 갑자기 삼계탕이야? 어, 어, 어. 아, 아, 침에 내가 그, 삐약이 데리고 왔잖아. 어, 저거, 사, 사실, 삐약, 삐약이야. 헉.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시골로 보낸다고 했잖아. 아니, 시골로 내가 키워달라고 보냈는데, 몇분후 갑자기, 그 할머님께서 나한테 닭고기를 주는 거야. 그래지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삐약이를 닭고기로 만든 거 있지? 음. 뭐 뭐라고요? 어어 어. 어 어. 나랑 어, 어, 삼계탕. 오삐약이보낸 기념으로 삼계탕이다. 어 <웃음> 이거 사실 삐약이아님에 <웃음> 설마.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자. 어 그+ 그래 어뭔이건 뭐야 육즙이 터지잖아 아국 아, 물도 <끼리> 어, 얼큰해 맛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어 크+ 크+ 크+ 어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오오오늘 어, 음. 입맛이 없네 아 먼저 올라갈게 나는 어 그렇다 내가 먹어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